여러분들 49제자 뭐다 이런 거 하지 마요. 필요 없어요. 부모를 위하고 먼저 보는 지인이나 아들, 딸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요 선행을 왜 풀어요? 선행을. 여러분, A라는 사람이 100번의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선한 것을 100번 했는데 200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100번은 뿌라서 남아있어요, 여기서. 내가 할 것이 100번인데, 2 0 0번이가 100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100번 할 선행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200번의 선행을 하면, 남은 그 100번의 선행이 그 사람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죽었던, 저생에 갔던, 비둘기로 갔던, 까치로 갔던, 그게 그리 가요.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두드려보고 어,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내가 세상을, 세상을 떠나는 날, 떠나는 날, 떠나는 날 하루만, 하루만 더, 살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날 30초, 1시간만 뭐 달라? 이거 허용이 안 돼요. 내가 그러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전하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